어? 헐. 여러분,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어요. 저희 집에 곰팡이가 있다는 거를. 어? 어쩔? 벽지는 뜯어낼게요. 이 격지는 뜯어내고. 와 생각지도 못한 대공사가 될것 같은데요? 위는 괜찮네요.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곰팡이 난건데 어... 저는 이 곰팡이 세제를 지금 썼는데 만약에 집에 곰팡이 세제가 없으면 그냥 락스에다가 물 섞어서 희석시켜가지고 뿌리시면 돼요 곰팡이는 아 진짜 와이거배신이다 내가 진짜 우리 집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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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빠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메꿔준 다음에 도배를 해서 좀 팡팡하게 만들어주려고 해요. 이게 빠데라는 건데, 그래서 메꿔줄 빠대는 다이소 같은데 가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메 꿈이라는 이름으로. 급하면 그 저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 곰팡이도 없앴고 빠르로 어느 정도 단차도 줄였어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실크 단열벽지를 붙여보도록 할게요. 어떠신가요? 다 붙였는데 그냥 실크 벽지하고 단열 실크 벽지의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? 저는 사실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만져보면 다르다는 걸 알겠는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벽지의 느낌이 엄청 강하거든요 중간에 장판을 뜯어내서 곰팡이가 있었던 정말 정확하는 상황도 생겼고 콘센트 부분을 자르다가 제가 방심하는 부분에 쭉 나가기도 했지만 해놓고 났더니 상당히 마음에 들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 따뜻하게 지낼 거 생각하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단열벽지 시공을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일까 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더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리고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